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제가 지금 지난 2월 19일 날 한국에 귀국해서 지금 2주간 격리 중에 있어서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왕님께서 플로리다를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서 성교 본부장님으로부터 한국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 오늘 이렇게 식구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버님 말씀 한장 훈독하겠습니다. 천지 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에서 주신 말씀 중에 40쪽부터 훈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가도기적 시대입니다. 인간이 타락성을 벗어던지고 본연의 모습을 찾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통일된 한 가족을 이루어 사는 시대로 진입하는데 거쳐야 할 과정적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혼 축복을 통해 내외 양면으로 성별된 터 위에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위하는 삶의 길을 가야 할 마지막 단계의 시대가 천정 시대입니다. 즉한분 하나님의 심정에 회이되는 천일국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땅 위에 영년새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교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차원의 선거를 더 이상 볼수 없게 될 것이며 교차축복개론을 통해 인류는 한가족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의 참사랑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일안으로 본인은 작년 2월 14일을 기해 천력의 출발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양력과 음력은 이제 과인과 아벨의 입장에 서서 새로이 섭리를 기록하고 명시하는 천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빼에 아로새겨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000미터가 넘는 시말라의 산맥을 넘나들며 월동을 하는 제 두루미의 용기와 기계를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예, 아버님 주신 이 말씀을 늘 훈독할 적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임을 늘 자각하게 됩니다. 에, 금년 그영시의 왕님께서 이제 기도를 영시 기도를 마치시고 히호를 하사해 주실 때 에, 금년도 연도표가 환란 중 하나님 철장 왕국 태평성대 이렇게 히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에, 우리가 한란 중 하나님 철장왕국 태평성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올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우리가 예, 금년도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대왕님 3대 왕권을 모시고 참가인과 아벨을 모신 가운데 참가정을 호위하며 또 보호하는 그런 평화군 평화경찰의 역할을 우리는 해나가야 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해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은 정성과 또 수고를 해오심에 대해서 감사와 또그 수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는 중국 중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동과 이 공포 속에 지난해를 모든 세계 각국이 또 세계 인류가 지내왔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지난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미국의 제46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또이 2차 7년 노정을 성공적으로 하늘앞에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앞에 결과적으로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한 현실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여러분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이대왕님 양해분과 3대왕권을 모시고 참가인과 아벨의 지도하에 인도하심 속에 그 뜻을 받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식구님들 특히 우리 식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인가를 많이 느끼고 또 현지에서 정말 우리 식구님들을 행해서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유럽 식구들이 이제 앞장서서 세계 식구들의 응원 속에 예,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예,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애쓴 식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현장에는 가지 못했지만, 이 한국에서 정말 물심 양면으로 정성 드리면서 그 성원한 우리 식구님들 앞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님께서도영씨의 말씀 중에 지난 우리 4개월 동안 그 정성 들이며 우리가 싸워왔던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3대 왕권을 호위하고 모시고 아버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흘러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준비한 것은 적다 하더라도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참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열정은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식구님들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님께서 금년 천기 12년을 맞이해서 출발하시면서 영시 기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새겨보아야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시 기도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내용을 하늘 앞에 보고드림과 함께 금년도 2차 7년 노정 이차를 출발하시면서 보고 기도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영시에 주신 그 말씀은 올해 들어서 첫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사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왕님께서는 첫 번째로 참부모님께서 지난해에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이제 참부모님 기념관에서 참어머님 본양원이 이제 지척에 본양원을 모시고 우리가 금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승리하신 만왕의왕 참부모님의 그 참사랑 속에 실체를 모시고 금년도를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님께서는 그 기도 중에 미국과 세계의 따꺼운 큰 시련과 고난과 환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기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다가오는 따꺼오는게 아니라 다가오는 큰 시련과 고난과 환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난 미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서 사탄을 대신한 세계 글로벌 리서터들과 중공공산주의자와 자파와 딥스테이터들과 빅테크 빅언론 정보기관이 연합하여 사탄의 본성인 자기 이익중심한 거짓말과 사기, 거짓 선동과 폭력으로 거대한 힘으로 미국과 세계를 혼란과 혼동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었 특히 지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고 볼때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고도 예, 대통령을 자리에서 예,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획득한 표는 약 7500만 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 유세장을 많이 참석하고 기도하고 지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자리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흥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대회와 같았습니다. 열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환호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자는 선거 유세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후보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대중 연설을 절제하면서도 이 8천만 표를 받았다고 한 어,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본 저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거는 사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든이 침한 후 40일 뿐이 안 되었는데 현재 지지율이 3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 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당선되고 나면 60%에서 막 많게는 70%, 80%까지 이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8천만 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33%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에, 이 민주당에 의해서 에, 그 1월 6일 날그 평화적인 시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또그 의사당에 들어간 것은 자파가 앞장서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 하원에서 그리고 상원에서 탄핵을 진행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이 이제 상원에서 구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지지율이 40, 약 8%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상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대통령 같으면 그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더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거짓이 그 거기에 사기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난 10월달부터 금년 1월 이 4개월 동안 추위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고 이 미국을 살림으로써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우리는 그렇게 투쟁해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림 그리스도의 그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를 우리는 모시고 보호하고 또 후계자의 그 뜻을 받들어서 미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일국 철장왕국을 세워드리는 그런 환경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참 아버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동북 펜실베니아에서 서남권 텍사스 해양섬리를 출발하여 2차 7년 노정을 준비된 아벨권 기독교인들과 이 해외 파병 애국자들 철장할리 바이카 기마부대 용사들과 미국 군과 경찰들이 자파에 충성하지 않고 하늘이 세우신 자유 보수주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렬되어 미국이 하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섭리의 뜻을 받들어 책임을 다하여 보수 애국자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기도와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재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참 아버님께서는 93성상 가운데 40년을 미국에 가셔서 정성 들이시며 미국을 개혁하시고 미국의 자유와 평화와 미국의 천된 하나님의 그 뜻을 미국 국민들에게 특히 이세권에게 그 뜻을 세우시기 위해 분투 노력해오셨습니다. 미시아인 참아버님께서 드린 그 정성은 바로 미국을 바꿔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버님께서 가셨던 그때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은 시피족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아버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인들로서 진정한 인생의 삶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인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님의 그 수고하신 기대 위에 이제 3대 왕권을 모시고 중심하고 미국 기독교 이세권과 철장 소유자들이 연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텍사스와 플로리다다. 하는 것입니다. 이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이 보수의 주입니다. 보수의 도시입니다. 에, 그런가 하면 이 텍사스에는 알파 남성들이 많습니다. 에, 그런 환경 가운데 에, 아버님께서 이대왕님과 참가이님을 인도하셔서 런닝브로치이 지역을 지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을 자유반석 캠프장으로 세워서 앞으로 미국의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과 이 애국보수 이 시민들을 인도해서 교육하고 또 천일국에 이 축복가정으로 세워서 종족왕과 왕비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왕님께서는 지금 국진감사원장님 가정과 함께 플로리다로 지금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플로리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 보수 애국 국민들을 결집시켜서 진정한 미국이 하나님을 중심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국가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 나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보수 단체인 시패 c 에서 공식적으로 출발을 하는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대왕님 양해분과 3대왕권과 참가인과 아벨이 미크로코스모스에서 세운 그 성립권을 마크로코스모스로 스 연결하여 하나님 철장왕국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기대와 이번 방문길을 통해서 우리의 전세계의 식구들의 정성 속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서 이 7년 노정 중에 하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뜻을 참아버님의 성령 역사에 의해서 성취되기를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기도와 함께 우리 모든 식구들이 특히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 3월 1일부터 특별 정성기간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를 쓰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유태교와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 시민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영육구원을 이루지 못하시고 재린 그리스도로 오신 참아버님에 의해 영육아울러 구원을 실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한 무한한 감사를 올리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씨 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해 천조적 실패를 한 가운데 참 아버님께서는 강연실 참 어머님을 찾아 세우시고 3대 왕권과 참가인과 아벨을 보호해 주시면서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천일국이 다시 완성된 아담과해와와 부자관계가 하나 됨으로써 대신자들을 폭로뿐 아니라 반대하면서 아버님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아버님을 배신하고 또 아버님을 배신한 것뿐 아니라 3대 왕권을 회유하면서 이 사탄 중앙권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을 바로 폭로하고 그것을 반대하면서 참아버님을 지키고 참아버님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아버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이대왕님께서 그 광야에서 피를 토하는 그 절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또그 절규하는 내용을 갖고 가정연합의 사람들은 많이 핍박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성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참 아버님이셨음을 여기에서 보고 기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차 7년, 네번째로 1차 7년 노정은 소생 노정으로서 은혜로 성리적으로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7년 장성기 노정으로 큰 실령과 큰 세계를 바꾸고 뒤집히는 역사 가운데 세계가 떨리고 온 경제적으로 파탄뿐 아니라 제일 위험한 조직들이 주관하고자 하는 급한 시대에 놓여 있다 하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시면서 참 아버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리권이 저희들을 반석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하십니다. 아버님, 위험한 비상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저희와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은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성령 역사와 뜨거운 성령이 계심으로써 저희가 이 어려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과 아버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아들, 딸들과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올리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참 아버님의 혈통과 피줄이 아버님의 승리, 참 아버님의 능력의 부활이 사탄 세계를 하나하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더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 오니 아버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총은사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 전국적으로 이런 큰 공격을 순간순간적으로 아버지 헛되지 않고 모든 애국자들과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용기를 갖고 시민들과 보수와 아버님, 아벨권이 모을 수 있는 중심점을 다시 찾아주실 길 간절히 비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바로 이제 아버님의 의해 그 보수에 중심되는 아벨권 지도자가 우리 앞에 세워지기를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미크로 마크로 코스모스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동북과 서남과 하나 한 줄로 연결되어 이제는 아버님의 승리와 보호권, 왕권이 아버님 동서남북과 전 세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보고드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해 참부모님의 성리와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삼대왕권 이름으로 보고를 드리심으로써 영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난해와 금년을 놓고 볼때 왕민께서는 어느 해보다도 이 바이든 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이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자파들과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과 딥스테들 더욱이 이 빅테커, 에, 빅언론 이 정보기관, 에,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네 마리 말이 지금 기성을 부리는 이때인 것을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님 앞에 강구하는 보고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심정권을 갖고 출발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철장왕국 이 환란 중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철장왕국은 하나님과 참아버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철장왕으로 승리하신 이대왕님의 주관하에 천일국 백성으로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일국은 사탄이 보호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밖에 나가서 가정연합의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를 사랑해야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는 거죠. 아닙니다. 천일국은 오직 절대선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절대선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천일국은 만왕의 왕 되시는 참아버님을 모시고 참 아버님에 의해 칠이 되는 곳입니다. 참 아버님의 그 말씀과 심정과 참 사랑을 중심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이땅 위에 3대 왕권을 세워주시고 이대 왕님께서 실체적인 참아버님의 실체로서 주시는 그 말씀과 뜻을 우리는 우리의 체화시켜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을 중심하고 거짓말과 거짓 선동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의 시스템에 집어 넣었습니다. 오늘 이 자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님께서는 천일국 헌법을 중심하고 천일국의 문명, 문화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왕님께서 지난 2월 26일, 킹서 리포터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날 그 리마는 에스라 10장에, 10장 12절부터 말씀을 훈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이방 여자들, 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여자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에, 남자들은 그런데 이 이방 여자들과 에,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 많은 내용을 에,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훈독하시고 나서 왕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성들이 바로 천일국 문명 문화권에 완전히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남편과 그 자녀들을 사탄의 문명 문화권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 이런 입장에서 에, 이 부분을 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식구님들께서 에, 2월 26일 아침 킹서 레포터에 주신 말씀을 꼭 에, 정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패를 세워나오면서 이 이세들에 대한 교육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으로 빚진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왕님께서 여기에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저로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에 지금 그 우리가 참 가정에 에 지금 심팔님과 심마님 가정이 이제 세워지셨습니다. 이심마님 가정과 심팔님 가정이 에 축복을 받기 전에 이두분 가정에는 왕님께서 약 6개월에 가까운 사랑과 존경의 책을 가지고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남자는 목자로서, 그 가정의 목자로서, 그리고 양치기로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그 가정의 전도사로서, 그 어머니로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할수 있는 교육을 한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부인이 되도록 교육을 하신 다음에 이런 기준을 세운 터위에 축복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비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우리 참 가정에서도 이런 교육을 한 다음에 축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정에도 자녀들 축복을 시키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교육이 된 다음에 축복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님께서는 지금 킹덤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이세들에게 그 신앙에 대한 기본에서부터 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천일국의 우리가 종족 왕과 왕비들로서 그리고 평화군 평화경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그 자세와 또 우리가 가져야 될그 능력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문명 문화권을 이길 수 있는 교육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천일국은 사탄에게 질수 있는 사탄 주관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명 문화권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식구님들이 이제 금년부터 이 한국협회에서는 청년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또 협회에도 청년 의 조직을 강화해서 앞으로 3대 왕권을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식구님들이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성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노정을 걷고 있을 때, 그 광야 노정에서 많은 에, 그 이스라엘 민족 일세들이 불신함으로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세들은 믿음의 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2세들 또한 그 믿음의 기준을 세워줘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2세들이 이제 가난에 입성해서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이 가난에 입성을 해서 거기에 있는 31왕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이 여인들과 재물을 탐하지 못, 못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와 갈렙을 중심한 이세권이 들어가서 31왕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여인들과 그 물건을 볼때이 광야 시대에서 광야에서 그 허덕이면서 살아왔던 것하고는 너무 풍요한 그 모습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그 사탄 기존 문명 문화권에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흡수되고 말므로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대왕님께서 우리 앞에 그 천일국 주인들은 이 천일국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들로 세워져야 함을 늘 강조하시고 왕님 스스로도 우리보다 더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태평성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님 말씀에도 이 태평성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이루어 나가도록 아버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참사랑을 중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맺는 말씀에는 7000미터가 넘는 히말라야의 산맥을 넘나들며 월동을 하는 제 두루미의 용기와 기계를 우리도 패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전 세계를 지금 이 자파로 공산주의로 물들이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참아버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이대왕님과 참가인님의 지도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천일국 철장왕국을 세워서 태평성대를 열어가야 할이 기반을 닦아야 할 해가 바로 금년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부터 4개월 동안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싸워왔던 그 싸움의 승리권을 우리가 중심하고 금년부터는 이 철장왕국의 태평성대를 열어가는 이 해로서 우리의 뭔가 마음을 다해서 이히말라라를 넘나드는 제 두름이의 용기와 기계를 배우라고 하시는 아버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속에 실현되어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종족에서나 그리고 국가에서 앞서갈 수 있는 천일국 주인들이 되시는 이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